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 면책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시 상위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구법 2004나 5784 2004나 8 9 4 3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, 쟁점, 망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,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사실상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이를 운전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른 이 점에 관하여 망인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 쟁점,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망인에 대하여 오토바이 운전에 관련된 사항에 명시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, 오시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이 사건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망인과 함께 청약서에 질문지를 작성하면서도 망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피고에 대하여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점. 이 사건 보험에 있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험 상품 내용으로 가장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이는 점. 오토바이 운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]의 맨 뒷장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한 망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받지 않는 한그 내용을 알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이미 보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금 1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도 이회나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 보험가입이 금 1억 원에 한정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이사건변론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요구되는 사항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상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본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.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3년 1월 16일 1200cc 대형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오토바이 애호가 동호회에 가입하여 전국 투어를 다니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앞서 본이 사건 보험의 약관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라 할 것임에도 망인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름, 망인의 위험에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2조에 의하여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. 쟁점 제척기간 경과 여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청구를 받은 2002년 4월 중순경 또는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 보험금 중재보상특약 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 1억 7 0 0여만 원을 지급한 2002년 5월 7일경에는 위상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로부터 1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. 기망에 의한 보험계약 주장,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